오 나의 예수님 주님마음 믿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조망 그곳에 주님 나는 열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스너져도.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그곳에 함께 있으니, thank you, my Jesus. 주님 사랑 있는 곳에. 나의 마음, 나의 소망, 그곳에 함께 있으니, 곧 oh, 나의 예수님, 주님 마음 있는 곳에. 나의 마음, 나의 소망, 그곳에 함께 있으니, thank you. 만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